아, 시작해버렸네. 어. 아, 아, 키지 마, 키, 어, 켰는데? 잠깐, 키지 마. 어, 그럼 일단, 딩거, 밴 어. 어때, 정글, 녹턴은 벤 해도 괜찮겠어? 어. 이 다음에 녹턴. 아, 어, 미포, 밴 저쪽에서는 미포 말고 할게 많으니까 미포 먼저 벤한 거임. 저거 고민하고 있어 아하 나왔다 저 카드 버렸다 어 됐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좀 기다렸다가 베인되네 그럼 분명히 저쪽 어 그럼 저쪽에서 분명 저쪽에서 분명히 루시안 나와 어 말자 맞네 그러면 저쪽에서 니코 가져올 생각이야 이럴거면 어 바로스 가져와 일단 아니 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자크를 배할 수도 있어 어 근데 우리가 자크말고 안될것 같아 그건 그런데 일단 보자 뒤. 뒤에 뱀픽이 좀봐야될 것. 같아. 아 모르가나 아 니코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뭘뭘 뭘 하고 싶어? 이거 갈리한번더 할래? 아니면 뭐 그냥 시험삼아 또 아리 한번더뭐 <웃음> 할래 빨리 픽 달려 나 세나 음. 어 마오카이가 좋아 음. 이거 너무 원딜 몰아주기 조합은 안돼 근데 집 이렇게 되면 미포가 없잖아 바로서 조금 딜이 딸릴 거야 가렌 싸우기 괜찮다 했어 어 할만하다 했어 그래서 풀어준 거야 우리 이거 모르가나 조심해야돼 바텀 알겠지? 아 자크 가져갔다 이러면은 지금 루시안 벤 해줄래? 어 어, 루시안 벤하는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나온게 탑 미드 서폿 나왔지 정글, 정글은 정글 솔직히 저격하는거 정말 벤카드 손해야 너무너무 너무 넓어 헥카림 할것 같아 니코 어, 원챔 수준이라고 했어 어. 레오나? 아니 모르가나 하는데 레오나를 벤한다고? 이거는 이상한, 이상한데? 이상한 그니까 그니까 보통 레오나 할 사람이 모르가나 벤을 하는데? 어, 뭐지 저게? 뭐 그럴 수도 있나봐 이거는 지금 잠깐만 서포트 미드 가렌 아! 헬카림! 헬카림! 아! 아 헐! 아 잘못했어 아이고 어떡해 아 어떡해 저기 헬카림 나올거야 분명히 헬카림 베했어야 됐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바로 얘기 못했어 애씨 어, 내가 세나 할게 이거 갈... 저기 뭐냐 람머스? 판테온? 둘 중... 어, 판테온! 어, 판테온 으로될것 같다 어 판테온 나쁘지 않아 어, 헤카림 나온다 했지? 그래, 헤카림 베네 어야 됐어 내가 저 나올 줄 알았어 아씨 해카림배날려네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선취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판에 너무 목매진 않아도 돼 대신 열심히 이걸 이거 대 두자. 이 애쉬 궁 조심하고 이거 수은 반응 안될 거면 아, 이건 진짜 무빙이 제일 중요하게 안돼 에시 궁이랑 모르가나 큐를 끊을 수 있어 수은이면그해카림 공포도 풀리기 때문에 수은 있으면 매우 좋지 어못쓸 뭐 거면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걔돈 낭비야 이거 근데 룬룬 룬 포킹으로 그 그걸로 했지 유성 음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거 하, 괜찮아요. 저 지금 헛다 하다 하기 싫어서 <웃음> 아! 존나 시끄럽지 않아요? 아 짜증나! 제가 8시만 되면 나 아이고 약간 자르반에도 괜찮았을 빌이다 근데 이거 우리 조합 괜찮나? 네 이거 딜 내가 저쪽에 탱커가? 존나 아, 근데 넣어야 근데 되네 판태현이 탱으로 갈 거야 딜로 갈 거야 진짜. 탱! 아 딜! 딜 오케이 어 딜로 가도 될거 같아 어, 우리 좀 딜로스 생기거든. 이거 바로스, 포킹 바로스라서 딜로스가 좀 생길 맞아, 거야. 중을 라인전을... 어, 초반에 나, 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지 어. 어. 그 중간에 보다가. 아, 방송 좀 끝났으면 좋겠다. <웃음> 저거 진짜 조건에 자꾸 대회 때보다 나와서. <웃음> 진짜. 임베할 일는 아, 없겠지만 일단 확인. 오케이. 그 갈리오 그 옆쪽에 가 있어야죠. 아. 어. 갈리오? 갈리오. 저... 갈리오, 갈리오 여기가 있어야지. 지비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가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거 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이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아 니코 상대로보면 빡센데 애쉬가 뚜벅이니까 이것도 바텀 에이? 바텀 판다? 모르간나확모르가 여기 어? 왜 거기 있어? 여기 먼저 와딩을 많이 한대 그래서 네. 카정 방지용으로 많이 쓴다더라고 저기가 자 내려오는데 시간 걸릴거야 저러면 아니 모르가나 서폿 아니었어 그니까 합일수도 있음 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아, 아, 뭐야 뭐지? 내려오는데 시간 걸려 이러면 애들 니코 아직 안 왔거든? 뭐야? 아 니코네 저거 니코가 아... 한 거네. 아 <웃음> 뭐야? 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니코가 한 거야 니코가. 뭐라? 이거 먼저 이랩 아... 가져가야 돼 선치. 니코... <웃음> 이거 당겨봐. 당겨봐. 당겨봐. 아, 당길게. 이거 모르가나 반응 못할 거야 분명히 불실. 오케이. 나 이거 W만 아니... 잘 맞춰야 돼. 좋았다. 계속 견제도 좀 해줘. 풀 뺐어. 밀어 밀어 쭉 밀어 o Biro. b i r 한번 i r o Biro. Biro. Biro. Biro. Biro. Biro. Biro. Biro. Biro. b i r 저 Biro. b i 해카림 저기 위로 가거든? 아 해카림 확인 어우 맞아요. 아파라 니코 해카림 동선도 똑같을 것 같은데? 뭐하누 아마 바위게 기다린듯? 아닌가? 뭐지? 하 해카림 계속 위에 있거든? 어 해카림 확인 벌써 속에... 내가 계속 아까 위에 있다고 말했어 근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거 살짝 확인했어. 살짝 여기까지 어, 올 때까지 이 빙실패하면 쟤또 손해야 갱 루트가 다들 비슷해. 그리고 이 티어에서. 이거 우리 삼 넷. 헤카림 위에 있다 했지? 네. 응. 위에 있었다. 현재 빡시게 헤카림 위에 있을 때. 오케이. 나 만든다. 자,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만아 아껴 이제. 오케이. 아, 이제 미니언 먹을게. 여기 운동. 와드. 음, 일단 애시 먼저 견제하는 걸로 해 줘. 만 아끼고. 이거 일단 위쪽에 와드. 어, 컨트롤 존나 느리네 정글링. 응. 자. 그렇지. 이거 헤카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올 수도 있어. 그것 좀 조심해야 돼. 헤카림 어, 뒤에서 박치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드가 지금 풀었어서엉성 사릴 거야. 야, 내가 일단 이거 남인님 피 없어 지금? 오케이 확인. 에시피 피 빠짐. 이거 집탐 잡을 수도 있어. 오케이 맞다. 어나 동선 꼬였다. 나 천천히 천천히해, 천천히. 근데 안 그래도 판타온이 정글링이 려가지고어 만화학교, 만화학교. 아, 오케이. 니코가 평캔이 음. 심하거든. 오. <웃음> 어. 아, 바로스 한... 대신에 세나랑 같이 하면은 그 어. 스웨인처럼 내가 딜을 막아주고 막 그런 건 절대 없어. 에시 직감 에시 직감 아 천천히 헬, 헬카림 저 위에 보였다잉? 음. 아카림 탑쪽에? 한쪽에 아니아니아니 몇배봐아 아니, 아니, 오케이 헬카림 봤어, 블루 아, 오케이. 이거 라인 내가 땡겨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줄게 라인 밀지마 밀지마 이거 아 끝함만 질게 아니나 이거 확 밀어버리고 집 가자 그냥 라인 박아놓고 헬카림이 어차피 엘씨 없면 보다 어집 가자 다. 음. 탐 컵쪽으로 음. 갈 수도 있고 한 바퀴 돌 수도 있어 이쪽으로 쭉 내려와 집탐 아 대포 아깝다 근데 어허 아 안돼 네. <웃음> 살짝 헥카림 이제 이쪽에서 막 넘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와드.. 어 잘해놨 어 헥가림. 밑에 서어 나타났네 헥카림 미드 확인 뗄수있나어궁 어, 빠짐 니코 궁 빠짐, 네, 니코 어, 궁, 빠짐. 뺐다. 궁 뺐다 니코 <웃음> 뺐어? 오케이 음, 잘했어 니코 궁 빠짐 내가 보기엔 저분 풀궁 못써 어. 어. 못해. 어풀궁 쓰질 못하시는 분이야. 여기 헤카림. 여기 여기 도와줘!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로 어, 오, 오세요. 나이스! 합류 합류! 믿 합류. 죽었으면 그냥. 죽었으면 풀 그렇지. 빠져서.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정글, 정글 밀었으니까 이거 밀어 밀어. 어? 이거 포탑 하나만 받을 수 있나? 네 오케이. 아 마오카이 풀 빠지. 이거 여기 와드 하고 왜나도 없어? 아내 군이 좀 아깝긴 했다 그치? 괜찮아 괜찮아 확실하게 아, 잡는 아, 게 아, 중요해 확실하게 아, 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손에 땀난다 얘들아 <웃음> 자아 이거 사거리, 뭐, 아. 이거 사거리 아, 키니까 애쉬 조심하고 사거리 어? 아 와도 잘못 박음아 <웃음> 뭐야 이거? <웃음> 하자란 거지? 정말 차해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플렉스에 딱 박았어. 어, 잘하고 있어. 시티콤 플렉스. 어, 글링데 이거 위치형이 당황했어. 가서 사봐야겠다저 좋다. 언니 튀어 이어 이거 우리 우리 6렙 먼저 잡아야 돼, 바텀. 네. 근데 나 지금 이 쪽에 시야 잡을게. 응? 좋아요. 여기 부시에 잡을게. 여기. 여기에 다가 이거 이거 나 여기 5초 와드할 거야. 오케이. 이거 일단 에시피 없으니까 공격 못 해. 내가 한번 큐각 볼게. 어 큐각 한번 봐봐. 쏠수 있으면. 아나공 지금 이제 아 불러. 아깝다. 어, 괜찮. 지금 압박 잘 하고 있어. 이러면 욕 먹기 쉬워져. 오케이. 어차피 지금 못 가. 헷갈림 온다. 어차피 에이, 어차피 에이. 못 들어와. 어차피 못 들어와. 이거 집탄 봐주는 거야. 집탄 봐주는 거. 때려도 돼, 때려도 돼, 때려도 돼. 그렇지, 아, 어 피해인데. 좋아. 아, 어 좋아요. 좋아 좋아. 견제 너무 좋아. 와 서포 차이 응. 너무 좋고. 좋아 좋아. 이 <웃음> 어, 진짜 서포 차이야. 어 너무 좋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용하 아, 하나 해볼까? 지금 정 해카림 집 갔어. 어피 없어서 어. 집 갔거든. 용 피자? 이거 아, 용 피가 피가 이거 이제 가능? 이제 가도 돼. 이거 용한번 시도해 어. 시도. 그리고 어. 니코 견제하고 라인 밀고 왔지? 라, 어 그냥 라인 이거 우리는 거. 우린 도와주러 와, 라임 라임 와. 라임 라임 라임 와. 라임 있는데? 니코 안가 니코 안가 우리 어. 우리 도와주러 오면 돼 바텀 어 바텀이 아, 도와주면 아, 돼 니코, 어, 니코 견제나 하고 이거 챙기면 돼 그냥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 여기 꿀 왔어 물가도 왔어 어 꿀을 막 바로스 내려와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애쉬 한번 물리면 힘들어 해카림 어. 여기 위에 나 만화 없어 어집집탐 좋아 좋아 다한 번씩 잡아주고. 헤카리 응. 뭔가 지금 바위게 먹고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데퍼다맞네 맞죠? 가세요. 가세요. 어, 니코 왔네? 아, 이거 왔다. 뭐, 조심해서 가. 고돌로 한다. 됐다, 됐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에이, 소나바위 자, 바텀 여기, 여기 와드 지워. 와드 박혔어 이거 이따 지워줄게. 어. 그리고 이제 바텀 갱가한번 어. 잡아줄게. 응, 내가. 그렇지. 이거 불실 못하고 못 어버버 할 수도 있으니까 불실 내가 한번 빼고 나서 내가 불러줄게. 나궁 있거든? 우리 이거 바텀 가볼래? 그래.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궁 있어. 묶을게. 다 보이면. 칼의 위치 어디? 밀어대, 이거, 이거, 응. 모르가나부터 잡아, 그냥. 잡아, 잡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너무 좋았어. 나이스. 이거, 헤카림 좀 나이스. 조심하고. 라인 밀고, 라인 어, 이거, 이거 라인 밀고, 우리 타워 좀 때리자. 이거 빨리 밀어, 나이스. 빨리 라인. 어, 집 가. 한태원 돌고, 우리끼리 할게. 이 미드, 미드 어? 한번 커버 되나? 어, 남이 아, 남이 어, 어, 미드 커버 갈게. 어, 헤카림 미드. 괜찮 어차피 타워에 안 박힐 것 같아, 저거. 이거 3칸까지 밀거지? 어 이거 이거 마저 밀고 어 타워에 안막힌다그 가도 될거같은데 전 전혀 어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이거 미니언좀 쳐봐 어 미니언 먹어 아 3칸윙칸 아 튀긴 하네 금방 갈게 유가, 그렇지 닮을 아, 수 있나? 어 맞다 아니야 야, 밀어, 못안 밀어 못 밀어 안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나...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어, 신발 잘하고 있어 다. 아 우직하다! 좋다! 우리 전령 어 전령도 견제합시다 이거 해카림이 힘을 음. 못쓰거든?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오케이 어, 신발이 안아 신발이 안사 샀냐? 알겠다 침착하게 잘했니야 음. 음. 니코 코 네. 미드 아공운 20초 니코 집간거 같아 아니 아직 안 갔어 바텀 여기 어차피 네. 한번체굴 주고 헤카림거상대 <웃음> 독턴 누구야? 상대인가 아니 아니 이거 내 궁이야 내내 내, 내 이야 이이 아, 안에 병원. 들어오면 근데 <웃음> 헤카림 네, <해> <웃음> 보였는데 <웃음> 바텀 한번더 도전해볼까? 저 필도 다 빠져있거든? 나 공원 잠깐만. 나나 아, 나 돌아서 난 그냥 당기고 있어 어. 저카 우리, 우리 라인 좀만 더 당겨 이거 당기라고? 어. 오케이 아공 40척이긴 한데 한번 찌르지 뭐쟤네들필도 없는데 여기 와도 없지? 어와도 없어 거기 빠졌음? 완전히 지금?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 지금? 뺀다! 어? 눈치 나 아닌가? 애쉬, 거지. 애쉬.. 애쉬 일로 갔어 여기다해카칼 아, 확인! 해카린 확인, 해카린 확인. 들어온다. 이거 해볼래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 한 20초 뒤에 부르면 된다. 어, 기다려 전화하고. 기다려. 우리 이거 라인만 계속 유지시켜 주면 돼. 어차피 저희 또 개울 거라고 또 긴장 탈 거야. 우리 라인 당기면 돼. 오케이. 어. 나는 구 없어. 제일 위에 캐카림 경험치 못 먹게만 하면 돼. 달려. 내가 헤카린, 이렇게 견제해 줄 돼. 어. 나 맞아 하나. 아직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천천히 빼면 돼. 아, 이거 먹었네. 빼면 안 죽어 아, 미들 미들 라인 탄다 리듬 미드 먹고 괜찮아. 그런 나오는 거 들어온다. 아니 아니 안 들어와. 기다려 기다려. 저기 어차피 그거 라인 밀고 이거 불러드셔도 될듯 아, 아 우리 용 타임이니까 밀어주자 이거 용5 7번이니까 아, 이거 먹고 용 지금 1분 좀 안되게 남았어 블루 가안 줘도 됨? 어나 블루? 블루 줄래? 아뭐 먹어봤습니다 아 괜충 괜충 이렇게 해카림동선안해 많아 많이 남아 해카림동선본 아, 그래? 사람? 그래서 아까 위쪽에선 아, 아, 데 이제 내려갈거예요아 그럼 우리 잠깐 사려 일로와 여기서 여기서 우리 아래... 대기 잡을거야 여기서 대기 이거 어차피 모르가나 Q로 견자 나면 절대 못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먹고 아래쪽으로 달려봐 이거 여기 위에 위 위에 에카림있다 여기 블루쪽에수정투 섰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에카림 나도 이제 바텀 이제 보러 간다 그리고 나궁 돌았어 위 에카린도심 어, 우리 이거 라인 당겨 기다려 기다려 좀 기다려 라인 당겨 근데 라인 당겨서 내가 갱 가면 어, 어. 갱가면 분명히 헤카림 역갱 볼거거든 어 역갱 볼건데 그래도 거리 놔두는게 낫지 않을까? 타워거 그럴 걸. 때 지금 갈리오가 궁으로 오면 돼어 알겠지? 이거 먹을게 어 먹어 먹어 바뀌지 않게 이제 라인 하고. 밀자 어, 라인 밑에 맛있으니까 어. 그리고 갈리오도 빨리 가서 이거 라인 한번더 밀어 용 보게 오케이 어. 빠르게 빠름은? 밀어주세요 어 빠르게 밀어 어나 빠르게 밀고 용한번 먹자 우리 믿고 집 갔거든? 이거, 여기, 바텀도 집감. 그럼 나최 채굴 할까? 용치는? 일단 채, 아니야, 아니야, 채굴 끝났어. 용쳐. 온다, 온다. 팩카님 간다. 어, 뭐, 도 와, 근데. 우리 셋이 있어, 빨리 와 바로스까지. 그래, 갈리오까지 여기 마킹해주면 돼. 그냥, 마킹 해 주면 그냥 먹어. 어, 나 마킹 중이야. 응. 안 가, 안 가도 못 가, 못 가. 그렇지. 나이스. 아, 편안하게. 음... 매 확인 늦게 왔다. 집탐, 집탐. 어, 집탐. 이거 미, 미리 빨리 부셔도 되는데, 이거 애쉬 어떻게안와 아, 이거 않아서. 내가 이어게 어. 아, 아니야, 모르겠는데. 바로스 가, 바로스는 가 어, 바로스, 어, 바로스 가고, 바로스 가고 우리 이거 타워 박아놓고 가야돼 응 응. 근데 이렇게 주고 어. 쭉 빠져, 그냥 저기 어쩔... 어차피... 그 칼에 미드올 확률 있나? 그걸 모르겠네 아까 여기 썼어, 여기 모르겠네. 여기 썼으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네, 여기 이런... 와드 한번 박아야돼 네, 이쪽에 이거 탑 어차피 뭐냐 저기 정글이 어딨지? 봐주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해도 될것 아, 같아 미드 음... 내가 타면 살이면하면되겠 바위게 나랑 같이 그러니까 바위게 견뎌 좀할게어요어 여기서 먹을게 우린 이거 또한번 어, 뭐, 번 밀어도 돼 타워 부서질 오케이. 거니까 어 내가 먹었다 오케이. 미안하다 괜찮 100원 게이드 해카림 아마 이렇게 동선 이쪽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사려 서려도 되고. 음... 이거 밀어 밀어. 이거 밀어. 타워에 안 박히게. 어 그렇지. 어잘 먹어 잘 오케이. 먹어 좋아 좋아. 좋고. 와드 안 좋다. 나 와드 하나 있어 필요하면 말해. 어 일단 일단 와드 지우는 것부터 시야 작업. 그렇지. 어잘 하고 있어. 내가 그 글로벌 우리 글궁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어두 개나 글, 있어서 글, 좋아, 좋아 좋아 합류 좋아 나 합류 잘나 이제 궁또 돌았거든 오케이 나도 궁원 한번 밀고 밀고 아, 좀 기다려 이거 헤카림 분명히 올 거거든 헤카림 동선 아, 파악하게 좀 기다려봐 오케이 좋아 근데 밑에 내가 봐주고 있으니까 궁도 있고 어 오케이. 너무 비정하고 이거 헤카림 동선 불려고 민 거거든 아래 궁 빠졌어 좋아요 <웃음> 진짜 오직하다 아. <웃음> 너무 잘 에쉬 집값, 에쉬 피피 개피, 에쉬 풀빠이 힐풀. 오바텀 가서 같이 밉시다. 나 여기 어. 있어. 밀어, 같이 밀어줘. 밀어, 쭉쭉 밀어. 아. 어 밀어줘. 쭉쭉 밀어, 밀어. 바텀 밀고, 바텀 밀고 미드 한번 와줄 거지. 올 거지. 미드 올 거지. 붕붕. 이거 세고 나가. 민다 민다. 이거 밀어. 밀수 있어. 카바따움 나. 그렇지. 이거 마저 밀어. 이거 마저 밀어, 밀어, 밀어 라인. 어 라인 마저 밀어. 쭉쭉 아, 밀어. 마저 드세요. 빠르게 빠르게. 쏠라 아. 빨리 먹는 중.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자집한번본 다음에 우리 아 이제 미드 견제해주면 돼집게말집 갈게 어한번 나우스 한번어 마오카이 잘하고 있어 잘... 어나 응, 마오카이 너무 네, 잘하고 오케이. 있어 아 이거를 마다 하나 살게 하나, 하나 둘셋뿅 이거 미드 음. 마크 한 번만 한테요. 음. 아, 우리 우리 미드가? 이거 노베. 타워 한 번만 지키고, 이따가 여기 아! 먹고 있으면, 아, 어, 이거, <웃음> 이거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또 용타임 오거든? 40초, 1분 40초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타워 지키다가 용때 합류하면 돼. 아뭘가 올라가? 어, 여기 시야. 아, 이게... 시야 지우는 어. 중. 근데, 헤카림이 아래에 안보이 어, 음. 애들 아, 올라간다 그면 칼님 조심할게 잠깐만 카림... 나 여기 위에 전령 한번 돼. 애들 그쪽으로 못 내려와 어차피 뺑 돌아서 올 거야 이거 라인 밀어 그냥 밀어제껴쭉 밀어야 되고 어, 그냥 밀어제껴 어, 네. 아! 미아 여기있다! 진짜... 아, 전제 못해 절대 못해 애쉬 궁 먼저 날리지 않는 한 절대 못하는데 애쉬가 지금 먼저 하면, 풀어봤어, 하면 손해야 손해 가도 오케이. 되고 아 그럼 어떻게 이거 본 먹을까 이거? 어 먹어 먹어 받아 먹어. 내가 지켜줄게. 두 번째 여기 시야 작업대. 바위게 나왔어. 어, 혹시 오케이. 모르니까 일단 와드 먼저 할게. 헬카리. 아, 왔다. 애쉬 왔어. 여기. 나 블루 주고 싶은데. 빠져, 주었대? 빠져. 바로스 빠져. 좋은데, 나 못해. 쭉 빠져. 어. 바로스. 나 많아. 많이 나와. 쭉 음. 빠져. 근데 이거. 여기... 아. 아, 아. 아 미안. 글, 내가 궁을 써줬으면 살았을라나. 공을 못 아... 써가지고 싸우면 썸 났다고 말해줘도 괜찮아. 어 오케이. 내가 그리고 이 어, 나, 보세 나 계속 아. 견작게. 헤카림 블루. 어나 이제 아래 동선 돈다. 아래 아래로 간다 이제 나 아래 동선. 어 이거 라임 오는 거막기만해 우리 아직 미드 라인 전안 끝났으니까. 용먹 갔어. 용 블루 먹으러 갔다. 탑이 너무 아, 오직해서. 아뭐보던만 아, 아, 뭐, 헤카림이랑 만났어. 용 먹으러 간다. 용 타임 잡는다. 어. 어. 이거 우리 셋이 슬슬... 너무 오직해서 방금 나위 동선이었는데 썸 난지도. 야, 안 가고 나 있... 지금 와드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한 번만 박아줄래? 와드있어 이쪽에 봐 여기 여기 와가지고 여기 봐 그렇지 못다 절대 아니, 가. 아니 기다려 기다려 지금 여기도 견제 타이밍 바위 개를 먹었어 요나 갈게 도 되지 이거 우리 들어가 봐뭐 확인만 해봐 뭐하지? 아 여기 뭐해? 헷갈리 여기 리고 있어 이거 애쉬 애쉬 풀 애쉬 풀 빠졌어 애쉬 풀 빠지 이거 견제 못해 절대 어, 오케이 이거 그냥 우리가 어, 견제아 견제 어,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거 아! 오케이 일단 한번써볼게 나이스. 아, 어,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먹어 먹어! 포, 포탄 나갔음 먹어 먹어! 어쭉 먹어! 잘하고 있어 나이스. 이거 쭉 나이스. 먹어! 쭉 나이스. 먹어 아, 괜찮아 어 갈리오 좋아 앞에 근데... 저도 좋은 견제 아, 어 견제 먹고. 좋아 절대 못 알아. 먹어 대신 나이스 대신 <웃음> 에, 이쯤에 공은 뺏을 수 있지만. 우리 거기 갈까? 가르. 가 가르. 이제 서류. 가르. 바로스 내려와. 가리 가리 가리 내려와. 가리 힘들 거야. 바로스 일로 내려와. 라인 밀자. 바로스는 이제 가... 따라가세요. 바로스는 나 따라다녀 이제. 바로스 1로. 내려가는 중. 따라온다 위에. 아니네. 애쉬 지금 풀도 없으니까 가까이 절대 오다. 궁도 없어. 나궁 있음.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바, 바텀 쭉쭉 밀어도 돼. 어 바텀 쭉 바텀 밀어도 돼. 아니면. 어 이거 아 근데 와드 한번 박아야 되는데 혹시 박아줄 수 있나? 아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위에 윗동선? 아, 해카린 윗동선이었죠 방금? 어 이거 이거 라인 쭉 밀어. 미드 라인 쭉 밀어? 아니 미드 미드는 견제만 하고 탑. 미드, 이거 지금 바, 바텀 봉콜이었나? 어, 이거 쭉 밀어? 존나 무서운데? 밀어줘야 돼. 헤카림은헤카림은 윗동선이야 어? 여기 여기 까지만 밀어, 여기 까지만 박아 두고 가는 게 제일 좋아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거 뚝뚝 밀어도 돼요 바로 어, 밀어, 빠르게 어, 밀어 밀어 우리 저기 헤카림 보이면 판테온 어, 도와주면 아유, 돼 바껴. 여기 무가 올 거거든 옆에 잡으면 돼 이거를 이거 잡으면 돼 올라가? 이거 오면 돼 빠지?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쭉 빠져 이제, 이제 우리 나공 있어 어, 우리 이제 쭉 빠져, 빠져. 좋았어, 풀까지 빼고 라인 박았다 이제 우리 미드 견제 해주면 돼. 라인 잘 가고 싶어 내가 가서 같이 밀자. 같이 어, 이걸 아, 미드 같이 밀자. 밀어. 그 오면 같이 밀자. 마오카이는 애쉬한테서 좀만 버텨줘. 음... 조심하고. 궁 어, 궁이 아마 지금 돌아왔을 거야. 그거 조심하고. 음... 일단 쫓아냈어. 아프죠? 일단 때릴 수 있을 만큼 그냥 일단 때리고. 어? 아, 모르하나 어디 갔지? 아, 이게 안갔네 이제 빼지. 모르하나 잡게 모르하나 잡아라! 이거 잡을 수 있다. <웃음> 빠지고 바르겐 <웃음> 나갔고 자 우리 우리 바텀 간다 이리 내려와 우리 바루스랑 나랑 바텀 내려와 바루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이스. 어 나이스 내려가 오르가나 바루스 내려가 바루스 안 내려가 뭐해 아, 바루스 내려와 오케이 탑에 탑에 지내가지고 오케이 근데 가렌이 왜 여기 있어 가렌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아, 운영 시작하는 거야 지금 가렌 올라가 이제 내려 이게 이제 이제 갑자이 이제, 이제 빼어나 이거 집 갔다 와야 되거든. 이거 밀고 나한집 갔다 와야 될거 같아. 어, 지금. 한 여기서 내가 여기 받아 주고 을게 아니, 그 반반이라서 괜찮아. 이거 먹고 가. 어. 가렌이랑 카림 어디 있어? 가렌 가렌 집 갔어. 가렌 가렌 미드. 이거 하나 더 밀어. 가렌, 바텀, 바텀 이거 하나 더 밀어. 갈게 먹고 미드 커버 갑니다. 집 갔다 오. 아, 집 갔다 올게요. 이거 라인 밀고 집집. 아, 가렌 여기 푸시 쪽에 있어. 나도 지금 미드 쪽 안 하고 되겠네. 바나 아, 남았네. 미드 갈게. 이거 용타임 이제 2분 정도 남았어. 아, 미, 기억해. 아, 나이스. 나이스. 미드 커버 한번 해 줄까? 어, 미드 커버. 나 여기 뭐 갖고 미드 갈게. 아니, 내가 가면 돼. 아니, 아니, 아니 바로스는 그래. 나 쫓아와. 오케이. 내가 바로스 동선 알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다녀. 오케이, 오케이, 나 와다 하 있어. 살수 있음. 1분 30초. 여분거든청많았탑이밍에 음, 1분 3 0초은 타이밍에 매우 하기. 가어이근이친구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게금도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지금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 지금도 지금도 지금 내가 레벨이 낮아도 아... 은근히 세거든 바위겐 아, 일단 밀어졌다. 뺏겼다 이거 쭉 밀어 이거 그냥 그냥 밀어 아 모여가지고 왔다 이거, 왔다. 이거 포탑 하나 밀자 어 포탑 밀어 어, 아니, 미자, 그리고 밀자. 용타임 잡으면은 나이스 한거지 어, 오케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한번 때리고 어 나이스 궁 좋아 궁 좋아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위에 위에. 쉬자, 위에 쉬자, 쉬자. 여기 시시 걸어, 헷갈클 걸어왔어. 헷갈림 됐어 됐어 있어요. 에시 잡아. 아 맞았다. 아종념 그냥 떴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나이스해, 나이스 나이스 어, 괜찮아. 괜찮 아 우리 정글 살아 있어. 우리 이거 바, 이거 용 용시도. 아 에시 깔끔하 어, 살아있네. 도망 이거 용용 먹은데. 이거 용 마크 마크를 좀 해야 되거든. 이거 마오카이가 좀 봐줘야 돼. 이거 마오카이 이거 먹어. 여봐. 저... 아, 어차피 한타 싸움 나면은 궁이거든. 괜찮아. 위에 어, 위에 아니. 내려온다. 가는 대로 온다. 용 먹을게. 이거 용 먼저 때려. 때려. 계속 때리고, 어, 때려, 때리고 있어. 어, 아, 아, 맞다, 때려. 리고 있어. 때려. 위에서 견제하고. 견제하고 어, 있어. 용 우리, 우리 거다. 용 우리 거야,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똑같아. 어, 지금 2 0초 20. 계속 견제해도 돼. 나. 어, 견제해 줄게. 견제할게. 아. 이거 정글 없어. 견뎌. 먹어, 먹어. 용 먹어. 대 이거. 나이스. 모르가아 뒤에. 그렇지! 네, 빼빼빼빼빼 빼! 4대5니까 빼! 빼빼 빼! 빼야 돼! 빼야 돼! 줄 빼! 아, 빼. 공쓰면 되잖아 갈리오! 어? 공쓰면 되잖아 아, 아, 아.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미드 밀고 어 아, 미드 밀고 오케이 있어. 아 템이 너무 행복하게 나오네 뭐그때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나쁜 괜찮은. 선택은 아니었어 괜찮아 어. 우리가 아, 지금 우위이기 혹시... 때문에 괜찮아 애시가 지금 제대로 못 컸어 에 네. 엘씨 너무 맛있어 엘씨 내맛집인 네, 블루! 어. 블루 먹으러 오세요 드디어! <웃음> 드디어, <한번> <웃음> 드디어 우리 거야? 이거.. 그냥 마오카이가 여기 보고 우리가 마.. 우리야 여기 한번 보자 <웃음> 마오카이 싸우지 오오. 말고 라인만 어, 밀어줘 아 너무 좋다 오늘 이판 그리고 마오카이 가능하면 와드 생기면 여기 한번 박아줘 어... 내가 갈게 내가 갈 와드 내가 있어 와드 있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가렌 밑에 시스서남 그러면 가렌.. 아 이거.. 바론 부시 잡을게 바론.. 음. 와드 박아 지금 탑, 탑으로 탑 바꿨거든 저 친구들? 이거 우리 가렌, 밀, 우리 라인 그대로 밀어주면 돼 저게 어차피 수왑한 거야 지금? 라인전 끝나고 한타 운영할 때수왑하는 장면이야 저게 오케이. 어 너무 잡고 싶게 생겼다 둘 하지만 내가 오늘 내가... 라인만 받아도 이거 헤카림 안 아, 보인다 나궁 써서 가 헤카림 아직 너 어디 갔지? 어, 헤카림 헤카리가 아, 위에서 뭔가 제구나거든 여기, 여기 헤카리... 뒤로, 어, 뒤로 돌아와봐요 한번 나 가는, 중, 나 가는 어 내가 견제하고 있을게 니코 내가 견제할게 아 이거 못 때네? 응서비 이거 좀만 더 좀만 더 노력해야 돼아 이거 헤카림 오나? 잠깐만 헤카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 좀만 라인 기다리자 오이어 헤카림 위에 있다 역시 올줄 알았어 오오오오. 너무 좋고 이거 오는 타워 오는 거만 일단 바, 이거 받아 먹어 이거 어 이거 받아 먹어 에씨랑 애들 다쭉빼쭉빼쭉빼어 왔다 어, 나 비가 맞는다 나더빼 아이 쭉빼 싸워 싸워 싸워. 어, 싸워 간다 간다 나도 궁궁 궁 써줄게 헤카림 잘라 헤카림 잘라 차림, 차림. 그렇지 에씨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에씨봐에씨볼수 있으면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미안 미안 아 이거 미안 아 이거 맵니 내가 못했어 어디갔지? 도와주다가 아니야 빼빼빼. 잠깐만 <웃음> 제압 골드를 주면 안 됐거든. 아 미안하다. 나엘씨가 아니라서 그나잖아 미안 미안. 이거 내가 앱을 잘못 봤어아 너무 재밌는데가 지금. 막. 나 진짜 나왜 이렇게 재밌어. 아, 이기는 건 이렇게 이거 이거 둘이 같이 있지 말고 찢어져. 이거 갈리오가 여기 있고 차리 바루스가 내려가. 오케이 나 볼까게. 어 볼까 볼까. 이거 정글 정글 쭉 털어 먹고 <웃음> 어, 바론씨한 번만 잡아줄래? 아, 그래, 바론씨 이거 네, 먹어. 정말... 이거,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아, 오케이. 내꺼 먹지 말고. 갈리오다 겁나. 애들 다 먹어. 리시오. 어, 이거 초시계. 애씨, 야, 아, 뭐야. 모르가나 초시계 빠졌다. 네. 아, 잡기 너무 덥고. 아, 진짜 웃겨. 이거 그냥, 딜교만 좀 하고, 어차피 애들 모일 거야. 오, 이거, 애, 미드 밀어. 조심. 야, 미드 대치만 해줘. 우리가 밀어버릴게,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갔다 내려갔다 해도 돼. 이거 와다 아, 여기 있네. 어아 아, 이거 그거 밑에 먹어? 어 먹어 아,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기 내려가야 됨. 따라간다. 어, 나도 가니까 먹어 먹기. 어 여기 있네. 미드 둘이 견제만 좀해줘 봐. 어... 아, 내가 할게. 여기, 여기 이거 박아 놨으니까 오면 어. 일단 쭉 밀어. 우리 포탑아. 포탑 끼고 싸워도 돼. 어, 어 끼고 어, 싸워도 너, 돼. 이래 서안 돼! 좀 아, 빠지고. 일행 죽겠다. 일행 죽겠다. 이젠 죽겠다.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지금 2대 4, 2대 여기까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타워 밀었어. 타워 밀었어. 어, 타워 밀고 우리 여기 아, 이거 가용이네. 이거 이거. <웃음> 이거 해카리. <웃음> 탑빠줘탑빠줘 아, 이거 우리 <웃음> 이럴까? 이럴거면 바텀, 바텀 우리 한번 더 밀어. <웃음> 까지 밀어? 어, 바텀 한번 더 밀어. 이럴 거면. 에시 뒤에 온다. 아, 에시 바로 온다. 아 절대 못 와. 이거 절대 이쪽으로 <웃음> 다 잠깐만. 어디 있어? 까 <웃음> 어 야, 나이스 잡아 때려 때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더 밀어 더 밀어 <웃음> 아감자니 너무 웃겨 우리 진짜 개다 됐다, 됐다. 쭉빼 <웃음> 이거 <들였다>. 쭉빼 <웃음> <쭉 빼. 웃음> 좋아 좋아 어그쭉빼기 아, 재밌었다 <웃음> 이거 근데 갑자기 존나 잘 되네 일로 일루와, 일루와. <웃음>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서 여기서 집기환아기환 모션 간지 <웃음> 이거 미드 한번 받아 <웃음> 먹어주고 판테온 혹시 <웃음> 와드, 와드 있으면 바로 한번 봐줘 <웃음> <웃음> 오케이 근데 아까 그집 가긴 했어 어집 가긴 했어 이거 밀고 분명히 나중에 또 어, 누군가 집으로올때 잡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때 내가 궁이 글로골 궁이니까 응 내가 사이드 믿는 게 맞는 거야아 이거 장로 타임 1분 안 남았어 <끝>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아 죄송 죄송 아 괜찮다 일단 괜찮. 아, 아 보세 보세 둘이 있다 이거 판맬리겠다 위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그 뭐냐 다른... 레드쪽 이거, 우리 자리 잡아. 궁 응. 있어. 어, 이때부터, 아, 이때부터, 우리, 우리 이거 시야 있어. 작업, 시야 작업 좀 해줘. 아, 바텀, 바텀 또, 누가 안 먹고 있었어. 내가 사이드 밀었어. 아, 바텀 또 밀렸네. 이거, 파 바... 잠깐만, 헷파린 이거. 카림 떼워온다 카림, 카림. 에시씨 끊어도 돼. 어. 그... 나, 궁 30초. 어, 잡았어. 잡았어. 와, 아, 개삐. 어, 나이스. 나이스. <웃음> 좋아좋아 좋아. 어, 이거 그래? 이렇게 되면은 <목소리> 이렇게 되면 우리 장로 노려볼 만하다 아, 이거 한, 거 수, 어 이거 뭘가 잡아볼까? 한번혼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천천히 그래. 어, 그렇지 어, 맞지, 어, 맞지, 어, 맞지, 장로 노려 이거 장로 때려 아, 장로 장로, 장로 먹어 해. 장로, 장로 먹어 가로온다 괜찮아 괜찮아 장로 먹어 어 장로 먹어 어 마크좀 해주고 이거 어차피 헤크림만 아, 봐도 나 이거 칠테니까 나 간다구 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견제견제구 괜찮아 괜찮아 견제구견제구 좋아 우리 탑 밀린다 우리 보탑 봐야돼 어 이거 먹고 각자 라인가면 돼 먹고 가도 돼어 아, 그리고 먹고 이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싸워 우리가, 어, 싸움은 우리가 헬카린. 이겨 어싸움면 우리가 이겨 헤카린 건방져 아 아유 민경인데 내가 봐줘야지 아 친구인데 아가려 이거 이거 미드 밀고 바로스 내려와. 그냥 우리가 갈, 우리가 밑에 밑에, 또... 밑에 먹자. 그럼 나 밑에 간다. 어. 내려가, 네내 내려가면 돼요. 아, 나집 갈게 이거 이 상태로 미드 라인 한번더 밀어. 미드 한번 더. 미드 한번 아, 더... 에이, 조금 패스다, 밀고 우리 집가 어, 이거 견제해서 어. 미니언 없애고 집가. 응. 싸우지 말고. 싸우... 어, 싸우지 말. 마... 지금 앞에 돌 싸우지 말고. 어, 올라간다. 싸우지 말고. 수적으로 아, 저, 수적으로 아, 저 이건. 아, 그냥 살살 빼면 돼. 아, 빼, 빼, 빼. 천천히, 자.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어, 물리면 안 돼. 2대4야, 2대4. 아, 3대5인가? 이거 한번더 밀어, 이리와 3대5인가? <웃음> 잠깐만. 한번더 제... 밀어. <웃음> 개웃겨. <웃음> 우리 조금 개그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야, 우리 방송도 살리네요. 아, 방송도 살려야지. 아, 방송도 살리고. <웃음> 방송도 봐야지. 2대상각? 대상애한다어 킹드모여한다 라인 한번만 더 밀어 이러면 어차피 라인 밀리면 저친구도 미드 못 밀어 오케이. 아 오. 잠깐만 애시 잡혔어 아, 근데 가렌이 커서 내가 막킬 수가 없네 아, 우리도 바텀 밀거든? 어 바텀 미니까 쭉 밀어 쭉 밀어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밀어 괜찮아 쟤네 오는데 시간 걸려 어.. 말도 이거... 잘 빼면 돼 천천히 나궁 있거든? 어 이거 천천히 빼면 돼오케 이거 이 애들 챔피언 보이면은 우리 바로 빼 억제기 때리다가 그.. 음... 이거 왜.. 어, 마법하이 줄걸 그냥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자쭉 아직... 아, 빼.. 쭉 빼.. 쭉 빼.. 쭉 빼.. 그러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들어와 들어와 어 싸먹는다 이거 풀좀풀쓸때어고 있는 거 봤거든 저기풀 써야 돼? 아 너무 빨리 쓴거 아니야? 나궁 있어 다, 다, 아다 근데 근데 바루스는 죽겠다. 어, 바루스 어, 죽어 싸우는다. 이거. 아 근데 너무 다 아, 이거다 죽겠다. 아, 이거 장로 있어서 싸울 만한데. 아, 장로 빠장아 근데 바루스나 이거 일단 아, 일단 정물 데려갔어. 그리고 여기 억제기 네. 나갔어. 괜찮아. 쭉 빼. 아, 어가볼수 저... 어, 아, 아, 있을 것 같아. 자, 들어가 봐. 마우카이 들어가. 마우카좀 아, 그냥, 그냥 몸빵만 해 봐. 잠깐 근데 이 이걸 이긴다고? 아니 가렌 있는데? 가렌 빼고 물어 가렌 빼고 물어 가렌 그냥 무시하고 예쁘다 가렌 무시하고 물수 있어 물어봐 이거 시도 한번 해봐 그냥 애쉬, 애쉬 애가... 물어 애쉬 어야으자에 어, 애쉬 물어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찐구만 애쉬. 이거 물어야 야, 돼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우리 믿을 잡숨구나 아 됐다 됐다 빠져 빠져 빠져 빨리 돼, 빨리 돼, 빨리 돼, 빨리 아니 물수 있어 물어봐 아니야 물수 있어 물어봐 한 명만 잡아봐 한 명만 잡아봐 어다 됐다 아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아야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시도 좋았어 근데? 시도 좋았어 괜찮아 이거 비벼진거 <웃음> 같은데 아냐 괜찮아. <웃음> <아니야>, 괜찮아.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애들 어차피 억제기 나가서 여기 밀어야 되니까 우리 이거 미드 밀어 바론 각 봐도 돼좀 이따가 갑주님손 넣는데요? 갑주님 어? 이거 시2 보는데 저쪽에서? 손 넣는데? 그니까? 어 전체 챕빙도. 채팅 꺼져 있나본데? 갑준님? 없 봤어요? 아니 아니 봤어 봤어? 섬넘네섬넘인데나 미드? 미드 민다? 어 이거 이거 쭉 밀어 쭉 밀어 이거 바텀 여기 미드타워 밀어 어차피 바텀 저기 커버하려고 자 이거 겁먹지마 겁먹지마 헤카림 탑에 있어 괜찮아 미드 한까 이거 주고 이거 밀어 이거 쭉 밀어 근데 미드 근데 옆으로 나올 수도 있니까 조심 아 어. 근데 궁 있음? 달려갈 수는 있어 그렇지, 쭉 할까? 빠져 쭉 빠져 옆으로 나오죠? 쭉 빠져 쭉 빠져 아니요. 뭐. 텔 필요하면 말할게 그리고 썸 터지면 바로 텔 타면 돼 아, 킹대 모여 가렌 거미줄 눌렀어 이거 원래 바텀유가 미드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지금 서로 우왕좌왕하고 동성거리 때문에 그냥 내가 밑으로 내려간 거긴 해 알겠지? 그건 명심해줘야 될것 같아 설날 음. 우리 밤이 어. <웃음> 이거 애씨가 너무 애... 아니 뭐냐 저기 오르가나가 어, 이거 잡자 여기 어,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도발 어 좋아 가렌 역시 아, 단단하다 이 단단해 어저 천천히 천천이 너무 멀리나나궁 <웃음> 곧돌고 궁, 궁 방향 썼는데 5 0초 이거 미드 밀고 밀어, 이거 어, 이거 어차피. 헥카림, 근데... 헷칼... 아니, 이거 정말 밀어. 어, 탑카탑카탑카 어, 이거 헥카림. 어. 이거 올게. 더 밀어, 더 밀어. 쭉 밀어. 이거 뒤에 헤카림 봐줄게. 카 음, 그래. 봐줘. 또... 이거 무리하게 헤카림이 뒤에서 물 수도 있어. 빼을 어, 받아놓고. 그렇지. 이거 아래 와드 받아줄게. 여기 뭐 칼이 어떡해 아 합류가 빠를 것같아어 아, 합류 빠를 것 같애 우리, 우리 갈리가 밀고 있으니까 서포류 싸움하면 안돼어서포류 싸움하면 안돼 나도 궁있 어이? 있어. 이거 뭐야? 나궁이 있어 뭐다 어차피 어차피 뭐다 어 나이스 궁 차려 간다 간다 나 간다 간다 나 비벼 간다 나 간다 이거 진짜 간다 이거 나 커버 좀나 이거 진짜 어, 밀쳤어 밀쳤어 밀쳤어 아, 난 괜찮아. 잡아 애쉬 잡아 애쉬 봐 애쉬 애쉬 백, 0개피어 나이스 이거 추, 순서대로 천천히 잡아 천천히 천천히 헷갈림컷 가렌 가렌 어 가렌 가렌 이거 가렌 컷 그렇지 믿음이라 믿음이라 믿음이라 바로 밀자 어 믿음이라 가자 다 들어와 바로 먹어야 되나? 아니 이거 밀어. 이거 밀면 이겨. 밀어, 밀어, 어 밀면 이겨. 어 한판 아, 밀었다. 이거 그럼 되겠다. 나. 어 밀면 아, 이겨. 맞아, 맞아. 괜찮아. 이거 밀면 아, 이겨. 맞아. 어 이거 밀면 이겨. 괜찮아. 천천히.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어, 오. 오른쪽 어, 이거부터. 포커싱어 그다음에 이거. 아, 이났다 야, 나이스. 어 너무 잘했어. 아. 어, 개잘 잡았어. 아 너무 잘했어. 야 축하해, 축하. 이겼어, 이겼어. 아, 너무 잘했어. 얘들아, 너무 고마워. 아,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야, 울어도 돼. 이건 울어도 돼. <웃음> 울어도 돼? 뭐야? 아, 이걸 아, 이어? 킹제서 감무리.